오늘은 지산 둘레길 8코스 온리에서 덕산 구간을 걷습니다. 동리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바로 출발을 해서요. 모트를 하면 네가 뚝에 강남과 주렁종 열린 시멘트 포장도로의 넉넉길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8호강은 영물령 2개까지는 점진적으로 고들좀 높였다가요. 위에는 내리막길을 걷는 비교적 평이한 둘레길 코스이지만 걷기 아주 좋은 둘레길 코스 중 하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점 지점에는요 남면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정마을에 거리 안을 편하고 시트를 걷니다 육권지라는것은 양쪽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이 아트시합니다. 추억을 하라 의자가 좀 많이 놀려 있는데요. 양권지의 민막집인데요 네, 오, 멋집니다. 아 진행 방향적이요? 예, 계곡을 가로지르는 예, 숙여가 보입니다 숙여 옆으로 나임도를 따라서 또 진행을 합니다 이곳은요 또 예, 감이 많은 관계로 또 꽃감이 아주 유명하죠 아 이곳에서요 우측으로 갑자기 꺾입니다 보고 가셔야 된다 그냥 찍어놨좀면 안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조금씩 거도를 높여 가는 것 같습니다 박상 10.9km 지점에 실수 있는 또 벤츠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걷기 좋은 인덕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했던 온리 마을이 지금 또 보이고 있거든요 송방댁 하나 있습니다 운봉산하고 요 아, 저희 출발했던 운니마을이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벗으실까요? 이곳에서요. 계속 힘들도 가시면 안 되고요. 좌측 돌계단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오, 이쪽은 또그 소나무 향기가 아주 가득하게 풍경오는 곳입니다 길도 좋고 오소나위한계 끝내줍니다 쭉쭉 뻗은 참나무가 와 이렇게 쭉쭉 뻗은 참나무 처음 보는데 이거 참나무 군락지는 지리산 둘레길 22 구간 중에서 참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좋은 것을 위컬러 참이란 단을 붙이고 나쁜 것을 이끌어 개라는 단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거 산청에서 먹을 수 있는 꽃인 진달래를 참꽃이라 부르고요 독이 있어 못 먹는 철쭉을 개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사 둘레길은 요 어솔길이 많은데 어솔길은 어솔이가 다니는 좁은 길한 뜻도 있고요 또좁은 걸작이나 시골의 골목길을 뜻하는 고사길이 변형되어 오석길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곳 백온 계곡은 지사 중에서도 남명 교우식 선장에 특히 향 음. 많이 남아 있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음. 백운계곡 일정표가 있는 곳입니다. 돌무덤에 장생이 여럿 좀 세워져 있습니다. 꾸준하게요, 얼음길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길은 참나무도 좋지만, 길도요, 아기자기. 하니, 정말 아주 렇기 좋은 길이네. 어우,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겠습니다. 어, 조심해야 되는데요 마군담은 계곡이 깊고 안으로 들어가면 배치 잘 드는 넓은 공간이 있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60년대 초무장공비를 만든다는 이유로 마군담 사람들 강제로 사리지역으로 이주시켜 지금은 마군담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두막 센터에서요 좌측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요 펜션들이 멋진 펜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가 전부 다 감나무네요 아 감옥 무지무지하게 하겠네요 가루 위에서요 자측을 보면 이렇게 또 약수가 있거든요. 물이 또 상당히 좋답니다. 와 정말 잘 정돈된 아, 수석 공원 같습니다. 아감자도요 아, 멋지게 뭐 기와로해서 싸아놓으셨습니다 어이? 아 요즘 보이든 빨래트 같은데요? 정점에는 요 남명 기념관이 리 잡고 있습니다. 남면선생은 1567년 주기한 선조가 여러 차례 불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며 1568년 67세에는 올바른 정치의 도리를 논한 상소문, 우진봉사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논한 서리망국론은 당시 서리의 폐단을 극렬히 지적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